음날 확인했어요 부끄러워서 서울에서 일정 끝내고 내일 등교를 위해 이제 들고 가는 길입니다 내일 학교 가요 내일은 축제를 하는데 원래 시국이 시국이다 보니 축제가 없어졌거든요 근데 고3들 이대로 아무것도 못하고 졸업하는 거를 선생님들께서 너무 안타까워 하셔서 희망자들만 마스크 쓰고 노래도 부르고 게임도 하고 근데 저희 반 친구가 거기 노래 신청해서 그거 응원하러 가야 돼요 응원법도 다 준비를 했거든요 저희 반 친구들이 그럼 내일 만나요 그럼 인사 너 오늘 무슨 날인지 얘기해 줘 오늘은 <웃음> 내가 그럼 오늘은 예, 오늘은, 오늘은 지우가 학교에 온날 정론고 축제의 날 포토전으로 이동 두근두근 뭔데? 이거 돼? 지금 할수 있는 거야? 어나 나 ESFJ다 아너 ESFJ 사람이랑 똑같아? 어야 애들 뭐가 많아? ENFP랑 ENTJ가 많네? 어. 이거 한 사람인데? <웃음> 우리학교 포토 좀 오늘 내청색지를찍어 네, 포인트 바지 얼굴 클로즈와 바사와 치사치 맞아 몰랐네 놀톱야 우리 한 <목소년단> 우리 케이장인잘할수 있는데 우리 키워만 키워만 해보자 우 우주 우주 우리우 상훈아 우리 열정 열정 공이니 저희 반 아, 노래 데스터가 오늘 노래 저 안경까지 두두히 끼고 왔습니다 <웃음> 저 렌즈 끼고 왔어요 자꾸 생각이 난다 이상훈 사랑 <웃음> <웃음> <웃음> 오늘은 학교 등교 마지막 날이에요 원래 29일에 방학인데 설에 일정이 있어서 오늘이 마지막 등교입니다 아쉬워요 너무 그래서 오늘 교복 입고 왔어요 안 보이지만 뒤로 뒤집어진다 <웃음> 지금 우리 학교 촬영장에 가 음, 학교가 참 자유로운 분위기네요 그 말고 첫 번째 있잖아 그러니 <웃음> 있잖아 그박아 이쁜 사람이 있네요 그 아, <웃음> 누구죠? 3학년 3반의 명물 박 지우? 원래 <웃음> 한번안입어 <웃음> 하나 둘셋 아아 <웃음> <웃음> 근데 도이모이하모은이 정도. 이 정도. 이 정도. 이정이 정도. 이 정도. 이이중모이이 정도. 이 정도. 이이지 시작! 이 <몬로> 10시 57분 지금 아침에 이른 아침 제작 발표를 위해 지금 준비하러 가는 길입니다 이따세요 지금, 지금 우리 학교는 제작 발표 끝나고 집 가는 길이에요 정말 걱정 많이 했는데 그래도 잘 끝낸 것 같습니다 지아 파이팅 <웃음> 언니 면허 언제 따셨는데요? 언제 음, 지효가 열살때 진짜로요? 응 음. 그 계속 쭉 운전하셨죠? 저 사실 아르마니차 타는 거 제가 처음인데 <웃음> 팀장님께서 아르마니 레이서 라고 되십시오. 근데 어? 네. 아니그거 <웃음> 제가 한게 아니라 저는 전딱생각했거지옥시 지금 우리 학뭐 우리 배우들이 정말 열심히 찍니 학학교 등교 늦지 않게 꼭월십일을 해주세요라고 려고 했어요. 완벽하지 않아요? 진짜 완벽하오 <웃음> 넷플릭스에서 도받았잖아 네, 그거 빨리 열어보고 싶어요. 그 인증샷도 찍고 싶... 아! 팀장님을 발견했어요. 직접 열어주세요. 포파라치! 직접 열어주세요. 찍지 말아주세요. 빠이. 진짜. 와. 진짜. 팀장님, 저희 아빠 아니에요? 저 이제 집에 가서 뿌링클 먹을 거예요. 진짜 계속 먹고 싶었는데 그래도 참았거든요 나름 오늘은 약간 먹어줘야 되는 날이 아닌가 프링클로 바뀌겠어 몸이? 네? 어, 프링클, <웃음> 프링클 너무 많이 먹어서 이제 집에 도착해서 내립니다 안녕 다음에 봐요 안녕 안전하게 집에 도착했습니다 오늘 제작발표를 잘 끝냈고요 정말 이틀 뒤에 1월 28일에 지금 우리 학교는 넷플릭스에서 공개되는데 너무 떨려요. 많은 사랑해주시고 또 홍보도 많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